안녕하세요 여러분 해피 크리스마스 여러분 따뜻하고 즐거운 성탄절 되시고요 2020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2019년도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친구분들과 함께 더욱더 뜻깊은 연말 되시길 바랄게요 2020년도에는 더 건강하고 즐겁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할게요. 여러분, 앞으로도 셀픽 운동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. 여러분, 메리 크리스마스! 2019년 화이팅! 셀픽 TV 화이팅! 기도합니다, 진짜. 열번 넘어져도 열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강인한 체력을 선물해 주십시오. 여러분들을 위해서 언제나 열심히 운동하고 가르쳐 드릴게요. 안녕 사랑합니다.